대구 수성구에서 집값이 반토막 날 거래되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특히 2년 전 집값 급등을 주도했던 지역 대표 학세권인 수성구. 엄사만 3 주요 단지에서 4억에서 5억 원씩 급락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만촌동 A아파트 잔용 면적 75제곱미터 물건이 6억 4,700만 원에 지난 달 거래됐다. 같은 평형 최고가 거래는 2020년 10월 로 13억 9천만 원이다. 고점 대비 7억 4천 3백만 원 떨어지며 2년 새 가격이 반토막 났다. 해당 물건이 중개 거래됐다는 점에서 정상 거래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20년과 비교해 4억에서 5억 원씩 떨어져 거래되는 상황이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서는 지난달 9억 3천만 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역대 최고가 거래액 14억 1천만원과 비교해 4억 8천만원 떨어졌고 또 다른 타입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역시 고점 13억 5천만원에서 5억 1천만원 빠진 8억 4천만원의 중개거래 완료됐다. 만촌동과 더불어 학군지로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 범어동 비단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2020년 9월 비수도권 처음으로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서 15억 원대를 돌파하며 화제가 되기도 한 비아파트는 2021년 1월 15억 4천만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10억 2천만원으로 고점 대비 5억 2천만원 낮아진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범어동의 또 다른 C 아파트도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서 12억 5천만원의 고점을 형성한 후 지난 10월 7억 7천 5백만원에 실거래됐다. 이에 대해 송원배 대구 경북부동산 분석학회이사는 수성구 만촌 범어동 아파트들의 오름폭이 다 지역보다 높아 급등하면서 생긴 거품이 걷어지는 영향이라고 하면서도 최근에는 거래 자체가 적어 급급매와 같은 물건 일부만 거래가 돼 실거래가가 더 낮아지는 이유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수성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925건으로 2020년 8506건과 비교하면 1 1 0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에서도 수성구는 전달과 비교해 10월 2.01%, 11월 2.58% 각각 떨어졌다. 대구 평균 하락률보다 모두 높은 상황이며 미분양 물량 역시 수성구가 대구서 가장 많다. 10월 기준 대구 전체 미분양은 1만 830호로 수성구는 3,116호다.